지금부터 css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css가 어, h t m l 과의 관계에서 하는 역할은 뭐였죠? 바로 디자인을 하는 거였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css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이 생활코딩의 초창기 홈페이지를 css로 이제 좀 볼만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초창기 홈페이지는 이런 모습이었죠. 예, 요거를, 예, 이런, 그, UI 모델링에서 우리가 어, 그려봤던 모양대로 만들어 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예요. 자, 제일 먼저, 우리 UI 모델링으로 그려본 거기 그림에서 위쪽에 큰 제목이 보이는 그 부분부터 작업을 시작해 보죠. 자,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부분은 HTML 태그상으로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. header는 h1 밑에 javascript라는 부분이 바로 저기에 해당되는 태그인데요. 이 태그를, 이 태그를 어떻게, 여기 있는 이 태그를 어떻게 수정해야지 이런 모습이 될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죠. 자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즉, 헤드 태그, head 태그를 선택해서 하단 테두리를 주고요. 여기 보시면 여기에 테두리가 이렇게 필요하죠. 자 하단 테두리가 테두리가 필요할 거고요. 그리고 적절하게 여백을 줘야지만 얘가 좀안떼띠려 보일 거예요. 예, 이 옆쪽은 뭐 상관없고요.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코드로 한번 옮겨보죠. 자 제가 일단 수정할 파일은 이 변수와 상수라고 하는 저 링크를 클릭해서 수정할 건데요. 여러분들 저랑 똑같은 소스가 아니면 적당히 알아서 소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자 변수와 상수를 선택하니까 이 링크에 해당되는 현재 웹페이지는 page-vc네요. 그럼 저는 page-vc 파일을 열고 저 파일을 이제 수정하면 되겠죠. 자, css를 삽입해야 되니까 style, 엔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,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이 html 상으로는 이 헤더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헤더의 디자인을 바꿔야겠죠? 자 우선 그러려면 헤더를 선택하고요, 선택자로 그 다음에 저 헤더가 헤더 태그, 하단에 테두리가 필요하잖아요? 그때는 보 o 를 쓰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보 o 중에도 우리는, 어, 사면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단에 보 o 만 필요할 뿐이에요. 자, 그럴 때는 보 o r d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. 자, b o 이라는 것은 바닥이라는 뜻이죠. 즉, 이헤더라는이 태그의, 태그의 테두리에서 이 헤더 태그의 헤더 태그는 이렇게 부피감이 있거든요. 그 중에서 어, 바로 여기 이렇게 하단 부분만을 지정하는 어, 명령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버튼이라는 겁니다. 그럼 left도 있고 right도 있고 top도 있겠죠. 예. 자 그리고 1px, solid, 그리고 gray라고 한번 하고 리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header 어, 태그의 아래쪽에 테두리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화면을 조금 작게 해볼까요? 자, 그런데 이게 너무 여백이 없으니까 좀 못생겨보여요. 그러면 여백을 주고 싶으면 여백이 뭐예요? 보도와 컨텐츠 사이의 여백은 padding입니다. 패딩을 20 픽셀을 주면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보기가 좀 좋아졌죠. 자그 다음에는 어, 왼쪽 편에 있는 저 내비게이션 부분 있죠. 예, 저기를 이제 디자인을 할 건데요. 저 부분은 어떤 HTML 코드에 해당되냐면 바로 이것에 해당됩니다. 내부로 시작해서 안에 ol li가 있는 코드죠. 자 저기를 이제 우리가 CSS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까요? 전반적인 얘기만 하자면, 일단은 컨텐츠의 폭이, 자, 요 부분은, 음, 자, 보시는 것처럼, 한 200픽셀 정도의 크기를 하고, 나머지는 그냥 전체를 다 쓰는 걸로. 예, 전체를 다 쓰는 걸로. 전체. 그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, 음, 우리 플로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, 자, 이렇게 글씨가 쭉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탁 갖다 놓으면, 어, 받다 놨을 때, 글씨가 이렇게,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글씨가 이렇게 이미지를 피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? 바로 float라는 것을 얘에게 줘서 left 값을 주면 그렇게 됐었죠. 이해가시면 좋고 안가면 뭐 어쩔 수 없고요.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 이것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잘 이해 안 간다고 너무 상심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자,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그 다음에 어, 이 레이아웃 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테두리가 있잖아요. 그렇죠? 이 테두리를 이 내부의 오른쪽 편에다가 둘 수도 있지만 이 쪽에 있는 아티클의 왼쪽에 둘 수도 있어요. 자, 그런데 우리는 내부의 오른쪽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죠.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바로 HTML 코드 상에서는 바로 여기 있는 이 내부에 해당된다 라는 거잘 새겨 두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위쪽에서는 이 내부를 이제 디자인을 해야겠죠. navigation, 자, 엔터.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은 오른쪽 편에 보더를 한번 줘볼까요? 보더, 그리고 오른쪽이면 right, 1px, solid, gray라고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테두리가 생겼나요? 생겼습니다. 그런데 테두리가 여기에 있죠. 예,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. 그그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내부라고 하는 이 컨텐트가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화면 전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저것의 크기를 줄이려면 우리가 이때 뭘 쓰냐면 width 값을 쓰면 됩니다. 그리고 200 픽셀이라고 주면 자 여기 있는 이 테두리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한번 보시죠.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변수와 상수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하려면, 자, 플러팅이라는 걸 쓰면 된다고 했죠? 플러트, 레프트를 하면, 보시는 것처럼 이 코드가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글 목록이 너무 짧으니까 좀 보기가 좀안 좋은 것 같아요. 밑에가 좀 휑하잖아요. 그래서 어이 내부의 높이 값을 뭐한600 정도로 일단 주겠습니다. 그리고 리로드 하면 이렇게 되죠. 자더 좋은 방법은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쓰고 있는 거니까요.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는 좀더 전문적인 방법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섹션을 알아봅시다. 자, 마지막 섹션은 바로 저 변수와 상수라고 적혀 있는 저분, 저 부분 본문 영역인데요. 본문 영역은 아티클로 감싸져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본문 영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. 플러트 레프트 적절한 여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자, 플러트 레프트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보시면 아마 플러트 레프트를 왜 해야 되는지를 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전 예제로 돌아왔고요. 그 예제에서 어, 이 내부의 높이를 600 픽셀로 지정한 거를 한번 없애볼게요. 자, 저걸 없애고 리로드를 해보면, 보시는 것처럼 변수와 상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려가 버립니다. 자, 그 문제를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, 어... 저 본문 영역은 article이라는 태그, 자, 이 부분이 바로 본문 영역이기 때문에, article이라고 하고요, 플 l o 를 얘도 레프트를 주는 거예요. 그럼 변수와 상수가 아예 내려가버린 것 같지만 화면을 좀 키우면 보시는 것처럼 다시 올라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글씨 크기를 작게 해도 이렇게 다시 올라옵니다. 자,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수업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. 자, 여기 옆에 보시는 것처럼 안에 보잖아요. 그이 여백이 그래서 아티클 부분에 패딩 값을 또 주는 거죠. 어, 한 20픽셀. 그리고 리로드.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? 아까 제가, 어, 하이, 하이트 값을 없앴잖아요? 하이트 값을 한600 정도로 주고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왼쪽에 글 목록을 보면 숫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저게 없었으면 좋겠어요, 저는. 그러면, 자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저런 숫자도 없앨 수 있어요. 어, nav 밑에 있는 ol 태그. 자, 이렇게 하는데,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. 자,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, 이 선택자를 이렇게 쓰면 어떤 뜻이냐면, 내부라는 태그 밑에 있는 ol 태그를 가리키는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 있는 이 ol은 내부에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선택자로 정확하게 얘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얘를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이런 에디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, 대충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정확한 스펠링은 에디터가 추천을 해줍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컨트롤 스페이스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. 그러면 이것저것 추천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. 거기에다가 음 제가 지금 하려는 것은 저 리스트의 모양을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리스트 스타일 어? 스타일이 딱 있네요. 방금 스타일 보였던 거 보이시죠? 추천을 해주잖아요. 거기서 n o 논 이라고 하고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의 스타일이 없어져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죠. 자, 그리고 뭐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한번 해보시는 거는 아주 좋은 어,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한번 어, 다듬어 보세요. 근데 아직은 우리가 배운 효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. 여러분들이 뭔가를 수정하려고 한 막막한 느낌이 들겁니다. 당연해요. 우리 수업의 목표는 예, 지금 이걸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건 아니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.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디자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.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, 여기 있는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. 어때요? 변수와 상수, 상수는 디자인이 됐는데 다른 거는 디자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른 페이지에 대한 디자인도 끝내고 우리 CSS 수업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